안녕하세요 세월입니다 제가 오늘은 발렌타인 내일 맞이하야 바로 마카롱 근데 마카롱을 다 만드는 건 아니고 마카롱 필링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만드는 게 사연이 있어요 원래 이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 동생이 며칠 전에 저한테 계속 언니 나 마카롱 너무 먹고 싶어 라고 해서 어 그럼 언니가 사다 줄게 하고 베이커리가서 마카롱을 사 왔어요 근데 세상에 안에 필링이 없는 거예요. 이꼬끔한 파는 거예요. 보이세요, 지금? 제가 이거를 살 때도 약간 이게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아, 필링이 조금 얇게 들었나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왔는데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마카롱이 이렇게 꼬끔한팔수 있다는 걸 아예 생각을 못 해서 아, 그냥 마카롱인가 보다고 그냥 집어서 사왔는데 이럴 수가. 이렇게 두 봉다리나 사왔는데 둘다 꼬끄만 사왔어요. 이 마카롱 쿠키만 지금 있는데 보이시죠? 쿠키밖에 없어. 안에 필링이 없어. 이렇게. 그래서 저는 마카롱을 이렇게도 팔수 있는지는 잘... 아 물론 팔 수는 있겠지 팔면 파는 건데 이렇게도 파는구나 싶어서 일단 조금 놀랐고 그래서 물론 근데 이 꼬꼬도 너무 맛있는 쿠키라 그냥 먹어도 괜찮겠지만 애초에 마카롱이 먹고 싶어서 산 거라서 제가 간단히 필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베이킹을 평소에 해봤던 게 아니라서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필링이 뭔가 검색을 막 해보다가 가나슈 필링이 제일 쉽고 그럴싸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가나슈 필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중간에 채워서 마카롱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재료는 초콜릿, 초콜릿들이랑 생크림, 생크림 그리고 버터 이거면 돼요. 자 일단 재료 손질, 재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 손질치고는 굉장히 간단한데 초콜릿을 뜯어서 준비를 할게요. 자 일단 초콜릿을 다 부셨고 요거를 녹여줘야 하기 때문에 한 30초씩 전자렌지에 돌려가면서 녹여보도록 할게요. 자 전자렌지에 30초씩 3번을 돌렸고 3번 돌리니까 이렇게 초콜릿이 녹았네요. 여기다가 생크림을 붓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게 계량을 하고 <웃음> 하는 게 아니라서 대충 눈대중으로 때려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,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생크림을 넣고. 오 어, 그래도 이렇게 얼추 가나슈 크림 같은. 이런 되직한 느낌의 초코크림이 만들어졌네요. 여기에 이제 버터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섞다가 그리고 버터를 버터가 이게 1 0 g 짜린데 이거 하나 다 넣도록 할게요. 됐다. 얘도 하나를 다 넣고 버터를 녹여야 되니까 이것도 전자레인지 한번 같이 돌릴게요 지금 버터도 전자레인지에서 조금 녹였고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다된것 같으니 요거를 짤주머니에 넣고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집에 짤주머니가 없으니 지퍼백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카롱 꼬꾸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만들어 온 이제 대충은 일단 완성이 된 거였고 이대로 초콜릿이 좀 굳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. 자 제가 이 가나슈 필링 굳히려고 베란다에 30분 정도 뒀어요.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굳은 거 같고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어떤지. 저도 이거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일단 가장 뭔가 큰거 같고 가장 필링에 많이 들어간 애로 하나 골라서 먹어볼게요 음, 맛있어요 맛있고 이제 초콜릿에 생크림에 버터가 들어갔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맛있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이거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물론 이 기본 쿠키가 이 꼬끄가 맛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필링도 그렇어요 진짜 약간 사먹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카롱 필링, 가나슈 필링을 만들어봤는데 진짜 쉽고 진짜 간단하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은 맛있는 마카롱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. 빠이.